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자신의 저서 나의 사랑 과천이라는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홍천 의장은 과천시의 현안과 미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북콘서트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제2의 고향인 과천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MB 뉴스 한가을입니다.